자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월든 이에요. 월드는 이런식으로 어, 화장실이랑 침실 부분이 확장이 되어 있는게 특징이고 내부가 지금 가장 예쁘기 때문에 이거는 익스페디션 모델이죠. 가격은 7900 이고 얘는 한가지 제가 조금 그런게 워크스루가 안 돼요. 제가 워크스루가 되는 모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도 고정형 되어 있고 가장 다른 게 이제 여기가 확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도 제일 깔끔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컨트롤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요게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여기서 이제 뭐 간단히 식사를 하시고 TV도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서 주무실 때는 바로 올라가서 혼자 할 때는 뭐 이걸 변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얘를 접으면 전자레인지랑 배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버랜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요게 기본형이죠 이런식으로 4인승으로 두변이 되어 있어서 두 분이 같이 앉아서 가실 수 있고 여기 테이블이랑 베드 그 다음에 이렇게 워크스루가 가능합니다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오, 진짜. 그리고 제가 보는 모델이 이거죠. 이게 월든 D가 새로 나온 거죠. 마스터 기반이 아니고 듀카토. 듀카토 기반으로 돼서 확장이 되어 있고 모델이 조금 다릅니다. 또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는 한국 상인, 한국 상인인데, 레일 기반으로 상단에 어, 이런 식으로 루프가 귀엽게 올라가 있네요. 아, 되게 귀엽다. 그리고 요거는 마스터 기반으로. 어, 안녕하세요. 유로 마스터가 7900. 어, 얘도... 안에는 보실 수가 없는데 제가 가장 마스터 중에서 좋아하는 레이아웃이죠 자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일자요 어, 가변 화장실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7,900원 되어있고 영화모빌이 뒤에가 프렁크가 이렇게 앉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구만 따지면은 은하모빌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빠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